공간이 없게 만들어집니다. 운동할 때 흔들 허리가 이렇게 아플 수 있으면 겨가면서 끝까지 함께 해봅시다 있겠죠. 1, 2, 3, 4, 5, 6, 7, 8, 9, 9, 10, 11, 11, 12, 13, 14, 는4 14, 14, 15, 16, 1가 16, 1고 17, 17, 히7 1가 19, 19, 19, 20, 20, 21, 21, 21, 22, 이되3 23, 23, 3 w e l h 단계 뭐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최종 결과는 물론 11월 말에 발표를 하겠다고 하지만 아다 어, 어쨌든 오늘 수업은 또 수업대로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의 주제는 지난 주에 이어서 원가족이 아니라 내가 이제 엄마 아빠 혹은 부부가 되는 그런 미래 가족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 좋아요. <웃음> 거의 왔한고 네, 하 찍어달라고? 그리고 한달 뒤에 <웃음> 지내 안 되고 있 <웃음> 아버지 개비빈는두 <웃음> 그릇 국물 진짜 <웃음> 그래서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네.. 뭐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캠퍼스는 아니었고요네 안암 캠퍼스일일 캠프... 아, 우리가 k o 월 e 일에 o 1주차차 되거든요 Korea, Korea, k o r 아니면 우리가 지금